우리의 합동작전을 넌 막을 수 없다. <웃음> 우리의 합동작전이다. 먼저 우리 둘이 3935원씩 모아가지고 1875원을 만든 다음에 P.O.C.O.H를 사가지고 내가 니네 집에 투머 들어가있고 야 덕구간 1 4 1.14.4 1.14.4? 어그 1.15 뭘... 밑에 있다. 바로. 음.. 근데 왜 굳이 이걸로 하는거임? 최신도 있고 딴 것도 있네 어 그거 1.15.. 옛날에 1.7.2 하면서 느낀일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바로 하는. 뭘 느꼈길래 그럼? 그거 1.7.2 하다보니까 그.. 한.. 부버전이 맨 마지막까지 안 올라가니까 이상하더라 약간 플레이할 때 음.. 그리고, 민규 집에 그거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집못 들어온다니까? 흐흐 <웃음> 아, 동호이하마치 다시 깔아야 되지. 아, 맞네. 하마치도 깔아야 돼. 오 마이 갓. 아, 맞다. <웃음> 옛날 니꺼 그 쫓아내야겠다, 주니. 하마디. 투. 다운로드. 나 여기서 왜 일곱 번이나 죽었냐. 하마디 뚜. 아마치 일단 저기 있는 유사 대원이들을 다 배야겠어. 뭐야 이거 왜 다운로드가 어 원을 다운로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음, 뭐 이리 느낌 왜? 아나투 구글 드라이브에 빼고 시킨 거 있는데 어디다 내가 삭지해 놔야겠다. 어... 뭐지? 하마치 2 다운로드가 어딨지? 하마치 하마치. 라고 치면 투로 무조건 나온다 그 구글에다 쳐봐 구글에다 지금 쳤는데? 구글에다? 아 그럼 내가 그거 링크 보내줄까? 하마치 이거 본, 본 페이지 들어가서 하니까 그냥 하마치 돼있어서 뭔가 불안 아 그럼 내가 그 설치기 링크 줄까? 옛날에 백업 시켜놓은 거 있는데 뭐 옛날 거면은 그것도 나름 불안하다 <웃음> 아 아니다 투다 아, 그거 하마치 깔다가 제휴 프로그램 깔리 같이 깔리는 경우 많아가지고 보내줄까? 어. 잠깐만 실행 하마치 실행 오케이 오프라인을 ON으로 킨 다음에 로그인이 떴군요 잠깐만 있어, 주소 어... 다시 박제 좀 하자 박제 아... 하마치 이게... 음. 뭐늘 그렇듯이 또 적어놓은 게 없으므로 <웃음> 음.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집이다 암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안, 암호를 아마 내 이메일은 없겠지 뭐 설마 그러지 않았을리가그 암호 찾기 되나? 어 여기 뜨네 암호 찾기라고 음. 아, 그걸로 찾게 음. 4 1 1 뭐야 얘 징그러워 여기 암호 재설정 떴다 음. <웃음> 민규 이것 좀 안. 어떻게 해봐 요 앞에 민성이가 장난 아니다 어? 아 민성이다 으악 으악 민성이다 으악 으악 더러 주황색깔이다 으악 당근 난 도리토스만 주황색인 줄 알았지 흐흐 <웃음> 난난 난 도리토스 할때 자꾸 그분이 생각난다 어? 안 된다 고추참치 만든 사람 돌카스 <웃음> 아 고추참치 듣고 싶어 당근 됐다 어 뭐야 당근이 왜 144개나 있어 어? 이렇게 많아. <웃음> 너몇개 있어? 나 42개 있어. 4 2 186 당근. 봐봐라. <웃음> 어? 당근. <웃음> 어이 번식했다. 역 당근. 번식 당근 당근. 뭐라고 <웃음> 당근. 나 애들, 애들, 애들이 펜션 놀러 가서 당근, 바니바니 바니 게임 할 때마다 너무 좋더라. 바니바니 있으니까 양옆펜이내가민선거인다뭐 네트워크 뭐 들어가면 돼? 어, 민규, UN 디지트? 잠깐만. 순서대로 써주면 되지. 어. 어. 비밀번호는 무조건 이거디. 상부사이 디아 잠만! 야, 미안 상부사이 칠때마다 저런 거 뜬다 이 채팅창에서 상부사이 함부로 못 친다 형! 네? 가지세요 스테이크 64개 뭐야 누가 이렇게 소를 많이 잡았어 <웃음> 여기도 잡았는데 <웃음> 민규 여기도 그거 만들어야겠다 옛날에 만들었던거 어. 그.. 그분이 빡쳐서 나간대 <웃음> 그 서버는 참 좋았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아 미친 <웃음> 여기 랩작 하는 데다 <웃음> 서버 니다 <네가> 적어놨는데 <웃음> 어? 내 어디다 적어은거야디코에다맨 밑에 아야 3 9 4이 치지마요 형3 <웃음> 아, 9 4이 치니까 안보인다 야 보이지? UNT 디지트 니가 어... 쳤는데 언턴드 어, 디지트 아 다시 쳐어 니가 친건데 거... 안보인다 아무데도 보이나? 다이노서 시즌 3. 시즌 3? 응. 아, 여기가. 응. 비밀번호, 아, 이거. 비밀번호 394인데, 394에 치면 이상한 거 뜨니까, 안 칠게. 음. 한번더 할래. 로그인 됐다. 당근. 새로. <웃음> <재롯. 웃음> 번식 당근 당근? Am I sure? Sure. 야칼 쓰면 안 되겠다. 역산까지 죽는다. Who are you sure? Mm. Mm. Mm. Mm. 민규. 어? 덕바 내 올빼미를 이르고 팔려고 하는데. 안 된다. 어? 그거 굉장히 나쁜.. 나쁜 숫자로 변한다. <웃음> 내가 그런 짓을 했었나? 어. <웃음> 53에서 어? 레벨업하면 컴퓨터 꺼지나요? 예. <웃음> 발가락으로 꺼져요. 젠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거 하니까 나 당근이지. 컴퓨터 발가락으로 꺼다니까.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방열펜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어어 어... <웃음> 그 cpu가 <웃음> cpu가 모습으로 하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 h a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너. 어, A, C, H, 어? 어. 아, 근데 컴퓨터가 반짝거린다. 쿨러가 번쩍번쩍한다. 아.. 요새는 그렇지 않나. 어, 이거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번쩍거린 거꼭달리 아, 맞지. 아니, 난 노트북이 와서 그런 거 없다. 난 <웃음> 어, 노트북은 없지. 대, 큰, 대탑에도 무조건 있다. 요새는 데스크탑 옆면이 유리로 플라스 투명한 걸로 돼있대 어 아크릴이나 강화유리나 뭐 그런거 맞지 음, 요새는 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팬이 음. 뒤에 하나 앞에 세개 달려있는 걸로 해가지고 음. 저는 아무튼 내가 민규 목소리 크기를 요으로 해놨냐 159구5 9잔금 <웃음> 아그니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뭐하하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비문하하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대답하면> <웃음>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지. Are you sure? Sure. Are you sure? 잠깐만, 이거 뭘로 돼있냐? 야, 평화로움으로 돼있었어. <웃음> 아이 평화로움은 참덕구 같은 게임이야. 응. 난 잘래. 나도 잘까? 응. Sure. Uh, sure. Are you sure? No. I'm not sure. 아, 마크 근데 처음 설치할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리 뭐지? I'm sure. You are sure. Mean sure. 방민 oh, sure? 어, 그것은, no. <웃음> 그것은, <웃음> <웃음> 방민 <방미> sure. <웃음> 어어 <웃음> 어, 괜찮은데 이거 그러게 <웃음> 박민셔 <생각보다 괜찮은. 웃음> 캐럿 캐럿 야야야 대원호수공원에 이상한 놈 쳐들어왔다 어딱 공격이다 됐다 <웃음> 뭐라고 아 당근 공격이라고 <웃음> 야, 요, 요기가 저거 시청이다 돈이 없어서 중공식 착공도 안됐다 착공도 안된다 여기 봐봐라 저기 커다랗게 61이 써져있는 건물이 있다 아 전재산이 61원이어서 안됐구나 어, 통장에 61만원 밖에 없다 얘는 61만원이면 좀 많긴 한데 아이 그 친구랑 합해도 80만원 밖에 안된다 얼마를 더 한건데 도대체 몰라 어 <웃음> 잠깐만 왜 이거 그러냐? 엄청난데? 시청지을 돈으로 그분 동상 만들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썼거든 <웃음> 음. 근데 그분 동상을 세웠는데도 그분이 롤에서 못 나오고 있어 <웃음> 아 롤이라니 그런 것보단 차라리 배그를 해야 돼 아니 Coh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옳은 말이다. a 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ero 와이커 a 다 커리어 모커프다 와이커프다. 와이커프다. 와이커프다. 와이다오시 당근. 당근 옷. <웃음> 아대. 다혹이 네! 아, 야, 야, 그거가 앞에는 당근 그이커프다와에는프다다 <웃음> 아니, 야, 나, 뭐지? 사탕수수 63개를 4번, 5번에 두고, 6번에 사탕수수 를 9개를 두고, 만들었거든. 아. <웃음> 총이 만들었거든. 못볼걸 뭐 봤어. <웃음> 어, 안 돼! 어. <웃음> 안 돼! 어. <웃음> 민규야, 어딨니? <웃음> 민규야, 어딨니? <웃음> 안, <보이네. 웃음> 안 보인다. 민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뭐... 에잇, 너, 당근이라도 바로. 안 아, 돼. 이리 와, 당근. 쇼. 아, 야, 야, 불우렁생이가뭔줄 알아냈다. 뭔데? 해삼이더라. 아. 나도 몰랐어. 너, 이걸 봐. 뭐야, 이게. 야, 야. 아이, 잘못했네. 모자는 초록색으로 해야지. <웃음> 바꾼다. <웃음> 야 선인장 구워 빨리. <웃음> 선인장 구워. 야 선인장 구웠다. <웃음> 아니다 야 그거, 어. 야 그거 하나씩 다 만들까 그냥 이 팀에. 응? 어? 당근 하나씩 다 만들까. 그럴까? 야 내가 선인장 잘태왔네 이거 이런데 쓰다니. 근데 약간 초록색이 초록색이 아닌 것 같다. 하얀색 섞고내 <웃음> 네, 어르신. 네. 아 안장 얻었다. 줄까? 응. 어. 말 이름표도 있는데 나중에 쓸래? 형. 뭐 뭐야 너민서나너 마인크래프트 안 샀잖아. No, oh, I'm sure. m i n s h o e sure. What's the matter? I'm sure. You're sure. No, no, no. I'm sure. You're welcome. No, oh. no, no. I'm sure. <laughs> 지금 바깥 온도가 몇 도인가요? Oh, sure. <laughs> Temporary sure. 당근도 오 oh, 템퍼레이셔 아 그러고 보니 이거 모드 런처 같은 거 없나? 쓸만한 거 모드 런처? 아니 모드 런처란다 그 뭐냐 모드 버킷 싫어야 아마 나 요새 왜? 귀찮아서 모드 버킷을 한 번도 안 썼어 <웃음> 모드 버킷 보내줄까? 나 1.12.2로는 있는데 아 그래 1.12.2로는 모드 잘안돼 있던데 응왜 모드 서버에 려면1 1 2 1로 해야 돼? 상위버전은 그게 제일 위압 그래 1.13부터는 뭐가없더라불우롱생이 좋아 좋아 음 마크가 켜졌다 드디어 Am I sure? You are sure? I'm not sure You are all sure Bangmin sure h 로 l l 잠깐 니네 중에 혹시, 맵, 맵최적화살줄 아는 언니냐? 맵 최적화? 오, 뭐지, 마크가, 마크가 렉을 먹어요. 어, 아, 옛날에 쓰던 지도 불러와가지고, 토벌라니까 응. 그러니까 겁나 오래 걸려가지고. 설정. 진짜? 비디오 설정. 맵 최적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근데. 나아 용량 얼마든지 상관없이 해가지고 음... 아 내가 그냥 니처럼 크기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오케이 내가 참나무 58개를 들고 있는데 덕구가 조합대를 만들었다 어 거기서 종이를 <웃음> 근데 종이 이야기하지만 내 앞에서 <웃음> 아, 이거 왜 이래, 코. <웃음> 어씨 방금 책장을 9 개를 만들었거든. 내가 쓴참 어. 내가 쓴 목재의 개수를 맞추시오. 어, 천장 하나에 목재 6개. 9개 어, 6 개. 아홉 개만들었거 아, 이거 은근히 깨지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어, 뭐지? 이거 은근히 깨지는 것 같은데. 어. 정답을 외치는 순간 니갓빠의 네 가시가 붙는다. 허허 안 된다. 9칠4야 지금 인챈트 몇 랩까지 되냐? 어 됐다. 지금 30일걸? 30인데.. 아 그래 청금석 붙으면 뭐 다른거 더 붙는거지 근데 청금석 붙으면. 아니 그냥 청금석이 필요해. 필요해? 어. 잠만 한번 갔다 해보자. 더 거리 척크 이건 또 뭐야? 음, 32네. 민맵은 또왜 민맵은 또왜사레벨이는지그래 맞다 도고 들어왔는데 한번 보자. 좋아. 야 이거 마크 지지직 거리는 것 같은 현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니? 응? 마크 지지직? 어 화면이 점프할 때나 음, 이동할 때 지지지직 거리는 느낌이다. 드드드드드기라야. 그래픽 결절해 봐봐. 응, 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옆으로 움직이면 화면이 한 칸, 한 박자 늦게 움직인 것 우리 마을 표지판이다. 여기는 오 대헌동입니다. 오, 씨,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Hey, are you sure? 어 h uh, uh, sure. <웃음> uh, uh, I'm carrot. 근데 이거 민멜레벨이 뭐하는 그거는 그냥 빵으로 돌리는게 좋다. 어. 어 저건 어, 뭐하는거야? 근데 나뭔줄 몰라서 그냥 놔뒀었는데. 맞다 나 그리고 나 니.. 니랑 커플을 만 맞... 내가. 응. 지금 니꺼만 살고 내꺼 뒤졌다. 여... <웃음> 아 근데 민멜레벨 뭐야 이거? 어 아직도 끊기네? 뭐야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거지, 이거? 시야를 약간 좁혀봐 이게 화면을 옆으로 돌리면은, 드드드드 하는 느낌 들면서 한자씩반 박자? 뭐 그런 수준은 좀 느껴지지, 이고 네, 디코 방송 좀 켜줄래요, 잠깐? 어, 잠깐만. 아, 민규. 민멜 레벨이 뭐야, 근데? 나도 몰라. 그거 끄니까, 갑자기 프레임이 240 됐는데. 그거 일단 나쁜 거야. 어, 보이나 지금? 화면 돌려봐봐 어, 돌리고 있다. 자한 번만. 잘 없구나, 아까. 응, 12가 그냥, 그냥 맞다 아, 이거 프레임, 프레임 고정시키니까 오히려 0 0목 응. 프레임, 프레임, 프레임 올리니까 그냥 열렸다. 응. 아, 같이 맞았다. 그냥, 프레임 그냥 아, 니가 프레임이 15로 되어 있던데. 그 최소 30은 켜줘라. 어. 어, 뭐야. 야, 너, 너, 박스에서 그냥 물건 꺼내 쓰면 된다. Are you sure? <웃음> 뭐라고? 당근. 어? 슈얼? 어 얼? 얼, 여기 있다. 대원이 앞에 있다. 무조건. 야 이거는 뭐임? 대나무임? 어. 대원이다. 어. 여기 대나무도 추가됐나 어. 1.13 버전인가? 구운도 광부 음식, 기타 잡든 어, 잠깐만 너왜 39개씩 있니? 어. 많이 웠구나 이거를. 가죽 아니 석궁 자, 없나 석궁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까 훅부터 만들어야 어, 되는데 있으면 좋다 왜냐면 내가 쓸 거거든 <웃음> 스, 만들자 석 다시 썰라 금류 이건 뭐냐 금류 특성도 생겼네 금류 뭐더라 아 근데 나 요새 요새 생긴 이첸트는잘 모르겠다 아, 잠깐만, 녹색 염료 와, 철왜 이래 갔냐 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철 많이 좀 캤다 내가, 내려와서 어, 많이 캤네 흑여석도 있고 어디서 캤냐 아, 잠깐만 아, 이거 가마솥에서 씻어야 돼, 이제 뭘 어, 이거 염색물 빼라면 어, 그럴걸 아이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이오 또한 명은 죽었어. 어 민규 u s a 갔다 방금. 또 슈얼이 돼버렸나 아야. u s a 갔다 USA. 진짜 이거. 어 됐다. 말았스 아야. <웃음> 얼, 유, 시, 아, 이거, 뼈가루를 또뽑은 다음에, 이거 두개 섞어서, 연두 색깔 여섯 개. 껴놓고. 얼, 유, 시,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하자. 석궁은 철사덕 갈고리를 만들어야. 응. 음. 철사덕 갈고리는? 짝대기하고 판자가 있어야 하는. 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철은 주웠다 <웃음> 어 찾았다 판자 찾았다 어나 29레벨이네 여기서 랩작 좀 해야 되는데 철사도 갈고리를 만들고 세대를 하나 만들고 아, 일단 당근 티셔츠부터 만들겠어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거물 만들고 음, 근데 내일은 뭐 하지? 내일 월요일인가? 낚싯대만 아, 일요일 어어 일요일. 그 일요일? 어. 일요일이다 아 니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학이라서 아예 안가겠네 아니 지금은 안가나? 지금은 간다 아쉽게 아. 우리 학교가 그냥 불법이다 <웃음> <웃음> 불법 레전드 원래 여행 가는 것도 말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지 또 안했나? 설마 어 쌤이 한테 연락 와서 우리는 서로 여행 간걸 모르는 사이라고 자 고기 28개 <웃음> 먹고 다녀라 이거 오, 맛있게 잠깐만 나 주황색 염료 만들어야 되는데 당근뽀사도 나올라나 아무도 모른다 야 어? 여기 배틀있나? 하나도 없나? 어? 아 배틀 만들면 되지 아, 근데 배틀 만들어서 나중에 뭐 현수막 만들 일 있으면 진짜 만들어라 그냥 어 근데 나무가 부족하다 캐러 가야겠다 원래 나무가, 나무가 없다 나도 나무 캐야되는데 이거 캐고, 나무 캐면서, 니네 랩작 좀 해라, 저기. 18,908번지 가면 있다. 잘 <웃음> 찾아서 가시오. 아, 그러고 보니, 이 서버 저번에 만들었던, 그거라면 내가 쓰던, 내가 쓰던 집도 있는 거 아니? 야 아니, 그 서버 아닐걸, 이거. 아, 이거. 어, 새로 만든 거. 그래서 아예 볼트까지 만들어놨네 그렇지 주소번호 <웃음> 1 8 5 2 18908로 여긴 뭐 아는 곳이냐 그 버튼 눌러봐봐라 랩 자가는데 다 거기 칼 들고 죽여뿌라 그거다 랩자할거 없는데 고기 걱정도 아는데랩 자갈 게 없다고? 어 여기 통계있는데 그 버튼 눌러봐봐 버튼이 어딨지? 그18908울타리 음. 안에 들어가면 돌로 돼있는데 18908이 아니라 여기 지하로 내려온그 어. 18899아이가 맞다 188응거기 아무것도 없다 일단은 나무를 어 깜짝이야 우리 집인데 벨트 할까봐 반갑다 없나? 반갑다 <웃음> 뭐 엉뚱한 사람 받은것 같은데 와 죽였다 내가 지금 뼈 마리를 맞은 것 같다 기분 탓이다 <웃음> 일단은 나무를 좀캐 볼까 일단 나 꽃을 캐 와야 되는데 어디다 이방 방바닥이 그거 해도 되겠지? 한명 죽었다 어? 뭐라고? 한 명이 죽어버렸다 누구? 미국 나. 가신 분? 나. 야 아이고, 방패 왜? 이거 막을면 막는 거있냐 아? 설마 이거 왼손반성데아 손을... 그러니까 막힌다. 우클릭하는데 한 번은 텅 하고 막혔는데 한번 아, 그거 잘 갖다 대야 된다. 아, 그러게. 어, 뒤치기나 그거 옆에 살짝 맞으면 죽는다, 바로. 아, 그거 맞는다. 뭐지? 왜 맞지? 아, 그거 약간, 뭐가, 내 없는 사이에도 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졌어. 칼로 막는 것도 없어졌어. 어, 그건 없어진지 좀 됐다던데, 사실. 언제 없어졌어? 12대도 없었지. 여기다 <웃음> 용료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따로. 아, 화살, 화살 수급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오케이. 조약돌이 하나. 필요하다. 4층 침대 만들까? 이김에. 4층 침대만. 들 <웃음> 그거 하늘색이지. 작업대를 향해 이동합니다. 야, 아, 근데 이거 대나무, 대나무 저거 위로 많이 자른 거. 어 캐도 된다 저거 <웃음> 캐도 그냥 아 이거 화살.. 화살 어디가? 파... 그색깔이 어, 화살 어디갔냐 화살? 어너 필요하나? 아그 안에 넣는다고 어 내가 써야지 화살을 화살, 니 가지다, 이거. 니가 다시 먹었다. <웃음> 됐다. 어, 내가... 추가로 몇개 들어왔다. 응. 음. 하늘색보다 더 얇은 색깔 만들 수 있나? 안되네 랜턴 하나 만들었다. 오케이. 야 하늘색이 이미 있으니까 연두색깔하고 파랑색깔 하나씩 만들자 여긴 대헌이 거고 이거는 자넌 연두색에서 자기 <웃음> 연두에선 자지 않겠다 왜? 파랑에서 잘래? 슈월이다 그건. 안 된다. 파랑색은 영구결 번인데 맨 밑에 있는 저 파랑색 비스무리한 하늘색에는 안 자도 된다. 흠. 근데 흠. 사... 흠. 지금은 잘 필요 없는 거 아니? 응. 음. 그래도. 이 대원이는 5층에서 자라 해라. 치. <웃음> 민규, 부수제 와봐. 5층 침대다. 킹침 침대. 5층 침대다. 어, 벤치다 만들었다. 아, 모닥골 만들려니까. 음. 어, 부족하다. 아, 니는 저기 맨 밑에서 자도 된다. 원하는 색깔에서 자는데, 자도 된다. 어 근데 나 빨간색 꽃이 없다 여기 아포라웃 포가 멀티가 되면 참 좋았어 그러니까 포라웃포 싸던데 폴라웃 포가 네, 76 대신 에 멀티 기능을 받았어 네, 76만 되나? 어76 지금까지 포아웃시즌 전부 싱글이야 아 맞지 어뉴베가스하고 뭐... 3하고 2하고 1하고 4까지 전부다 전부다? 어. 어 전부 다 싱글이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멀티 캐... 멀티 행이 됐다고? 어 근데 정작 그 멀티가 참 병신같다는 말이 많아 그렇군 그리고 실제로 병신이다 그 <웃음> 된장 주민마을에 도착했다 아 여기 뭐, 뭐 없었다 아무것도. 태혼 이동이다. 어? Oh. Are y o sure? yes. 아니야 그분은 당근이 아니야 얘는. 야 네가 신고 있는 거 혹시 그 위에 점프해도 되나? 안돼. 안돼 임마. 그러니까. 빠이요. 안돼 빠이요 하지 마. 나 그거 말투 올 맞다. w 가 got t fire! 아니면 여기 있는 집 하나 소개해줄까? 응? 쓸만한 집 있나? 아마 있겠지. 잠깐만, 야나 당근 있다. 이거 보시오. 저를 잡을 보십시오. 자네 날 보시오, 당근 있다. 여기 열대어 있네? 어, 내가 풀어놨다. 아풀어놓은데그 양동이로 잡을 수 있디 어 알고는 있다 그걸로 풀어까보 근데 아까 보고, 그, 아까 보고 쳐 때렸다가 악 하고 당했다 한번그 커지지 않나 보고 건드리면 어 그리고 건드리면 커지면서 데미지입니다 어 안다 주변에서 어그 어, 커졌는데 한대더 때려봐 어 커졌다 ]다. 다시 작아졌다 악더 커지지 않나 응 근데 방패는 그게 없네 내구도 제한이 없네 응. 여기가 스폰 포인트 6전원을 축하합니다 어, 6주년 됐다 넘었다 어... 2013년 11월 16일이다 반갑다 이시끼들 아 때리지마 그거는 <웃음> 도의도 피하시마 <도의도표야 심아>. 겁나 <웃음>